빰빰빰빠밤, 빰박 탁, 네, 네, 이분 순수 오, 레이업 슛! 아, 네, 멋있는 레이업을 성공을 하면서 득점을 기록한 옥선생이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상식왕입니다. 상식왕. 새롭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후 6시에는 상식왕이 여러분들께 상식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매에 대한 아는 것에 대한 이 갈증 그걸 우리 상식왕이 풀어 드리게 될 텐데요 사실은 요즘에 뭐 네이버 아니면 뭐 구글 찾아서 안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 볼 테니까 정말 편하게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상식에 대한 내용은요 바로 용어 입니다 용어 그 첫번째 순서는 바로 레이 업띵 레이 아웃 띵 레이 업과 레이 아웃에 대한 혼동 또는 혼용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레이 아웃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고 또는 레이 업 이라는 용어도 쓰잖아요 골프장 갔는데 아, 옥 선생이 티샷을 했어요 티샷을 했는데 뭐 타겟 지향성 똑바로.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페어이 끝인데, 페이 끝인데, 페 끝인데. 캐디분한테 이제 붙죠. 어떻게 됐어요? 어,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런 된장 나무 아래 있어갖고 이거 진짜 스윙도. 아이고 가지. 아이고 어떻게 이거 그러자니 언플레이어블을 하기도 뭐하고 또뭐 하고 이걸 또뭐 제대로. 어? 치긴 쳐야 될것 같고, 또 자존심도 있으니까 이걸 들고 나오기는 뭐하고, 그래서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싹, 저쪽에 보니까 그린이 보여. 그린이 보이는데, 한 150m를 쳐야 된대요. 근데, 아, 이 안을 빠져나가서 저쪽 150m까지 가지도 못할 것 같아. 에이, 안 되겠다. 캐디분한테 이야기를 하죠. 여기 피치내지 갖다 주세요. 또는 9번 아이언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스윙을 크게 하지도 못하니까, 한요 정도 들어서 탁 쳐내가지고 내보내죠. 아, 이거 정말 스윙, 수... 탁! 에이, 탁! 에이, 또 걸리네. 그리 여기서 이렇게 쳐가지고 그나마 뭐 페어웨이로 나오면 좋고 이 러프 좀, 에이커 러프 있잖아요. 짧은 러프. 그쪽에 나왔어 어, 다행이다. 아, 그런데 이걸 갖다또 올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상황. 이때 제가 했던 이 샷. 여기서 풀스윙이 아니라 저쪽으로 지금 쳐야 되는데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 이렇 아주 나와야 되는 이 샷. 이걸 바로 lay out. lay out이라고 하죠. 왜냐면 여기 안 좋은 데에 있던 걸 갖다 겉 밖으로 꺼냈으니까 lay out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띵, 띵. 틀린 표현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out이라는 게 우리 느낌적으로는 탁 와닿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샷은 lay up이라고 합니다. 레이업. 그래서 우리 농구할 때 탁탁하면 레이업 슛 갔다가 놓고 오는 이 슛을 갖다 레이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레이업이라고 합니다. 리피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에서 나무 밑에서나 아니면 치기 안 좋은 데에서 정상적인 스윙이 아니라 일단 꺼내놓고 꺼내세요라고 하는 그 스윙 자체는 레이업, 레이업, 레이업, 레이업.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골프장에서 공을 꺼낼 때는 lay up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최소한 상식왕과 함께한 여러분들은 안 좋은 상황에 안 들어가면 더 좋지 하지만 남들이 걸 꺼낼 때 또는 누군가 걸 꺼낼 때야 레이아웃해 하면 no lay up 이러한 타입의 스윙은 This type of swing is lay up. 뭐 lay up이라고 한다는지 <웃음> lay up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lay out은 뭐냐? 우리 이제 골프장 가면 전체적으로 조감도 같은 거 보면은 1번홀은 어떻게 돼 있고, 2번홀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우리 보면 도글렉 있잖아요. 왼쪽 도글렉뭐계다리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꺾였거나 아니면 조금 일자로 뻗었거나 이렇게 stretch out 쭉 뻗어 있는 이런 부분일 때. 이 전체적인 골프장 모양을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캐디분들에게 그 이번 홀 모양이 어때요? 아니면 이번에 레이아웃이 어떤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묻게 되면 도글레 홀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꼭한개 홀만으로도도 레이아웃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골프장 형태, 레이아웃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레이아웃이 다운힐 형태냐, 업힐 형태냐, 아니면 레프트 어, 쪽이냐, 아니면 라이트 right 쪽이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고이, 그 코스의 흐름, 코스 모양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걸 레이아웃,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혼동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이해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업, 업, 아니면 아웃, 아웃 하면 은 이렇게 업보다는 아웃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함께 알고 쓰면 좋잖아요. 사실 레이업 이라는 동작을 레이아웃이라고 써도 크게 문제가 될건 없어요. 하지만 알고 쓰는 거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은 그냥 찾아 봐도 돼 나와. 하지만 우리 상식왕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줬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 y 업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타겟 지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타격 지향성으로 가게 되면 우측으로 날려서 뭐 이거는 레이 업할 기회조차 없을 수 있죠. 그냥 특설티에 가서 치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이 레이 업 이라는 동작을 안 하기 위해서는 최장타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어떻게든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이러한 몸짓을 가지고 스윙을 할때 여러분은 레이업이라는 동작 구석에서 꺼내는 레이업 레이업 동작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골프를 시작할 때 우리 관계자분에게 어, 코스 이홀 레이아웃 형태가 어때요? 레이아웃 레이아웃 형태가 어때요? 그러면 아 왼쪽 도그레 골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 내가 너무 왼쪽으로 치면 레이 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우측으로 너무 밀리면 레이 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쭉 센터로 쳐서 최대한 레이 아웃 형태를 활용을 해서 레이 업 동작을 안 하기 위한 플레이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레이 업안 좋은 곳에서 꺼내는 걸 레이 업. 그럼 레이 아웃은 쭉 펼쳐진. 레이 아웃은 쭉 펼쳐진 그런 골프장의 형태라는 거 알고 쓰면 도움이 될 겁니다. 상식왕은요, 이런 용어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샤프트의 특성, 헤드의 특성, 정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매우 도움이 된다는 내용,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제가 으흠, 접수를 받아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왕이었습니다.